슈퍼, 잼, 맨, 플라다야 근데 너 포켓몬 카드 접은 거 아니었냐? 어허! 아 포켓몬 카드는 접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서 안할 때도 항상 살아 숨쉬는 거라고! 어?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진정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1년 전에는 김치슈 이 녀석이 울트라 레어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내가 처참하게 팔렸지만 이번엔 다르다 무려 1년 만에 스칼렛 바이올렛! 완전히 새로운 카드로 돌아왔다고! 덤야어 이게 그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까나 따크 신상 리플렉 비트인가 지난번에 울트라레어 뽑았으니까 이번에도 울트라레어 하나 또싹 뽑아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나 오늘 이 녀석으로 간다 아또 진신모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만 오이 감촉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저번에 보니까 이게 트빌이 슈퍼 아트레어인가? 그걸로 바뀐 것 같던데? 응 음, 음. 오호호호호켓몬 카드 호년 만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다 첫 번째 포켓몬 카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에호호호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어, 갸라도스도 이거 레어카드로 보니까 좀 이쁘긴 한데 조금 이제 시리즈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겉에 요 테두리가 원래 노란색이었잖아 일본판이랑 똑같이 바뀌었구나 오 이제 한국판도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갸라도스 첫 번째 흐름으로 나쁘지 않았어 두 번째 바로가 물카모스 나오하 그래서 대여로 화랑호탄 루미너스 잠깐만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실망하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악구악, 비상! 슈퍼 아트레오 혹은 울트라레오 뜬다는 소식입니다. 핵큰겁니다 여러분들. 대표할 준비하세요. 와우. 와, 팔대야 켄타로스. 헉, 야, 이거 일러스트가 무슨 지옥에서 온캐터 켄타, 켄타로스 같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딜리버드, 어리짱, 마크땅 찌리, 베크 쩌리짱을 넘어서, 과연 이 뒤에는 뭐지? 라우드본닉스 이거 카드 재질이 뭔가 바뀐 것 같아, 반짝반짝 빛나고. 어 이게 이전 시리즈로 따지면 VMAX 같은 느낌이려나? 야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더블 레어도 상당히 예뻐. 아, 아이, 근데 이거 뭐야? 이 끝에 공정하자 꾸겨진 거, 에반데. 왜일 똑바로 안 합니까? v 제를 넘어서, 마크 땅 와우, 와우, 와우. 아니, 아트레오 뭔데? 아트레오왜 이렇게 이뻐? 이거, 이거, 잉어킹이 아니라,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오르는 마치, 연어킹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어, 잉어킹을? 와, 이거 좀느낌 있네. 악, 뜨거! 나루테 나왔고, 와우 누가 보면 슈퍼 아트레어라고 하겠어 일러스트 퀄리티 뭐야 너무 예쁜데 이유지넌 <웃음> 나한테 안돼 역시 아트레어랑 이런 것까지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등장하고 있어 라라라라라라 피그 점프 넘었어 아, 아어어어 안돼 아니 S R 너가 왜 벌써 나오니 내 울트라레어는 No!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슈퍼 아트 레어도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난 믿고 있어 믿고 있다고 하필 S 살이 나와도 이런 이런 고래 녀석이 나오다니 자 계속 가 나로테를 넘어서 삭 꽝이고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깜깜이 눈앞이 아주 깜깜이네요 에이. 나 결정했어 그거 번니 닦아봐 나 저번에 울트라 레어 뽑았던 사람이야 나캠티시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웨이니발 춤추세 파리보 아... 이건 뭐토팩이에요 아... 중꺽마 어차피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꺼보자 첫 번째 싹! 아이고... 삼삼드레까지 나오셨네 다음 누구세요? 아, 다음 음... 또라도스 끝나지 않아! 중요한 건 꺾여버린 마음 음... 아, 아, 아. S.A.R! 어아 깜짝이야! 아이어나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그 어어 까 오케이 이케이 이제 어한왔어한아스에어가레어이세 음. 아, 장이 나오비구 음. 비싸! 진짜 비 진짜 비어 제발 어어 아, 아. 가로어까지 마지막 진짜 찐막 어어 어 마지막 어어 은 과연 핫! 어 나와 임마 내 차례니까 저번에 그렇게 울타라를 떴다고 뭐 자랑질 하더만 아주 잘 됐어 이번엔 내가 역전을 타이밍이야 오케이 나는 긴말 필요 없어 이 아름다운 카드 팩들의 모습 정말 오랜만이구만 싹 마지막 샷오 마스카나 오케이 마스카나 EX는 없었잖아 오케이. 안 나온 카드. 마스카나도 굉장히 인기 많은 캐릭터인데. 벌써부터 이겼죠, 제가? <웃음> 킹바쥬. 슈퍼 아트라요, 혹은 울트라레요 그거 뜨는 순간, 오늘 게임은 끝이라고. 두드리짱. 전부 다 두드려주겠어. 두드리짱. 두드리짱으로 탁탁탁 두들겨서, 아, 우리 SAR 나오게. 탁탁탁. 핫. 음. 오케이. 우와, 우리 다섯 팩씩 한번 가보자. 라라라라라. 와, 깨러도. 다음은 뭘까? 여 들어가. 누구신가요? That's right. 라라라라. 누구신가요? 와, 파울디아 캐터로스. 묵직한 녀석이군요. AR. 아주 좋아. 중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 정도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a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r 나, 이런, 1년,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럴 리가 없어. 여기 <웃음> 숨어있지? 바로 찾아줄게. 아우, 장난치고 있어, 정말. 진짜 먹는다. SAR, 반드시 나올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보여준다. 가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에 진짜야? 설마 이렇게 없.. 아 대네 완성! 고아악스! SAR! SAR! SAR! SAR! S! S! A! 도 SAR! SAR! SAR! S! 아아! 아! 아아! SA! R! -E. s a s a s a s a 비상 비상 s a s a s a s a